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플레이 시 알고 하면 좋은 꿀팁 2탄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방치 모드에 관련된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치 모드는 하루에 총 8시간만 할수 있고요. 방치 모드 하는 법은 일단 마을로 오셔야 됩니다. 각 마을에 오셔야지만 방치 모드 버튼 이렇게 눌렸을 때 활성화가 되고요. 각 레벨별로 갈수 있는 사냥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 레벨에 갈수 있는 최대 사냥터로 가져주길 바랍니다. 어, 아예 내 캐릭터가 직접 이 사냥터에서 사냥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방치 모드, 방치형 게임 아시죠? 그냥 켜두기만 하면 은 알아서 사냥하는 그런 형태의 방치 모드이기 때문에 내 스펙과 상관없이 해당 전투 지역에서 사냥이 가능합니다. 어, 무조건 5분당 상자 하나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8시간 다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받을 수 있는 상자는 96개고요 새벽 5시에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돌리시면 은이 어 방치모드 남는 시간 갈때 새벽 5시가 되면 은 다시 초기화 8시간으로 초기화되고 그만큼 또 이제 8시간이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방치모드에서 얻는 이 전리품 상자들은 모두 기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투력이 높으신 분들은 네, 직접 사냥하는 게더 이득이고요 어, 해당 방치 모드는 전투력이 낮은 분들이, 네, 중간중간 사용하기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여기, 방치 모드에서 주는 이 상자에서, 어, 희귀 등급 이상으로는 제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 희귀 등급 이상까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팻 채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이 발바닥 모양, 팻 채집을 누르게 되면은, 어, 채집 진행 중, 이렇게, 이렇게 떠있거든요. 어, 이 기능은 모든 팻, 등급 상관없이 모든 펫이 채집을 할수 있는 기능이고요 펫에서 이렇게 고유 스킬 고유 스킬에 뭐 채집 전문가 이런 게 붙어 있는 펫은 네, 채집할 때그소량 증가와 어, 특수 채집으로 획득 가능하다 요차임입니다 이렇게 안 적혀 있는 펫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채집은 다 가능하고요 어, 이게 뭐 채집을 해와서 내가 뭐 보상을 누른다 요런 개념의 채집이 아니고 지금처럼 사냥을 하다 보면은 제로템이 뜹니다 여기 보상 칸에서 채집 재료템이 뜨는데, 한마디로 사냥할 때 랜덤으로 뜨신다 보면 되고요 어 내가 채집한 거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빨간 점에 표시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내가 바로바로 바로 뭘 먹었는지는.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사냥하다 보면은 이 황금의 조각이라는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황금의 조각은 말 그대로 판매, 상점에 판매해서 골드로 바꾸는 아이템이고요 이 황금 조각 한개당 2만 골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획득처는 이렇게 여명의 전당과 예시의 탑, 그리고 각종 보수들을 잡을 때그렇게 보상을 받게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제작 재료입니다. 제작 재료들을 창고에 넣어줘도, 이렇게, 뭐, 보석, 얼음 장인의 혼, 그 다음에 여기 토벌의 증표, 이런 거, 제가 지금 창고에 이렇게 보관 중이거든요. 어, 제가 지금 현재 무과금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거, 칸 차지하는 것들은, 한번 마을로 돌아올 때 전부 다 창고에 넣어두는 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칸을 조금 여유를 만들죠 이렇게 창고에 보내도 우리 제작할 때 보시면은 재료를 그대로 다 바를 수 있습니다 지금 철은 전부 다 제가 창고에 넣어뒀거든요 하지만 제작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처럼 칸 수가 낮으신 분들은 제작 재료들은 네 창고에 넣어두시고 또 무게가 조금 나가는 것들 물약 같은 거 있죠 만화 물약은 현재 지금 제가 쓸 일이 없는데 무게 나가는 것도 창고에 그냥 바로바로 바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번 패치로 어, 사냥하면서 얻게 되는 영주의 지령서 여기 영주의 지령서 여기 적혀있죠 트리아와 테라가드 제가 지금 32개 마운 46개 가지고 있는데 어, 해당 아이템들을 모험의 표식으로 바꿀 수 있게 제작식에 추가됐습니다 메뉴에서 제작, 기타, 영주의 지령서로 가시면 은 이렇게 한 개당 100개꼴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저는 한 개당 뭐한 개꼴로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한 개당 100개꼴로 되니까 생각보다 많은 양으로 바를 수 있게 되고요 제작을 누르게 되면 은 네, 안타깝게도 네, 이렇게 나옵니다 즉시 확인 눌려가지고 총 개수로 보고 싶은데 네, 더해진 값이 안 나와요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나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대성공 나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뭐 제작 업적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음의 표식은 교환소에서 여기 모음의 표식 여기서 교환을 또쓸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게임플레이 하면서 또 우리 유저한테 득이 되는 정보들이 나온다면 바로바로 바로 또 모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